자, 라이브가 잠깐 중단됐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신의 세계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신의 세계에 간다 보게 되면, 그의 대표적인 말이 이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 과연 기도라는 것이 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기도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짓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오늘, 오늘부터는 우리가 경전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은 이 부산 출신이 되다 보니까 이 말이 너무 억해, 억세요 억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게 되면 본의 아니게 내가 격한 말도 많이 하고 나도 열불이 내 갖고 막 하는 글인데 이제는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되겠지 혹시 그 사이에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거부가짐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배워서 가고 우리가 알아서 가고 우리가 공부해서 갈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참 좋겠어요 자오지한 그동안의 마음의 상처를 조금 알았다면 죄송합니다 네. <웃음> 지금부터좀 부드럽게 할게요 자 이제 신의 세계를 우리는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부터 우리 원초적으로 가야 돼요 제가 이 강좌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근본이 자꾸 비틀어져 가게 되면 나중에 한정없이 엄는데 가는 거야 이것이 내가 바다로 가야 되는 것인지 똥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 강물로 가야 되는지 구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허우죽거리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동안에 우리는 천부경을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그그 다음에 우리는 3일 신고를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디안 우리가 체로키인들이 부르는 어메이징 그리스도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상 하두도 완벽하게 해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모든 세계의 종교는 출발을 했다고 해도 간이 아니에요. 자예를 들게 되게, 되게 되면 어메이징 그리스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셨죠. 여기는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자비라는 것이다. 여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 월등하기 이전에 불경 월등하기 이전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미국 인디안으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계속 지금까지 글자 한 개도 안 바뀌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거는 대단한 경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풀때 우리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유행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침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것이 바로 경전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래로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살이를 풀러가는 인생가라는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였어요? 자그걸거죠진홍국이 됐다. 진홍국은 먹가 까 죽은 망자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자, 세번째는, 우리는 축가라고 그랬다. 이거는 시집 보낼 때, 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아직까지 다 뭐,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어메이징 그레스의 지금 이 인생가를 부르는 그 원본 그대로, 원복 가사는 그대로 내가 인터넷에 공개했으니까, 보적 수리 사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될 거예요. 거기는 전부 다한자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한글이 생기기 이전의 한국어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고요 진홍곡과 축가는 말은 똑같아요 거기에 글자 몇 개가 말과 글자가 바뀌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추후에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풀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못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인생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는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찬송가로 이렇게 불려왔다는 거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국을 우리는 증금에 풀릴 수 있어요. 이것은 다음에 또 증금을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한국으로부터 천부균과 이어서 천부경과 함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유산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유산이에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이 명상하두예요. 명상하두는 천부경을 풀게 되게 되면 천부경 6의 비밀을 풀게 되게 되면 화두를 푸는 방법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제가 일때까지나 술이 사주만 하고 이 상담, 카운셀링 방법만 설명하다 보니까 경전을 아직까지 설명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서 천부육경을 이제 차근차근이 앞으로 공개, 강좌를 진행하겠는데 그 속에 보게 되면 천부경으로부터 이 명상하두를 풀수 있는 방법이 이 천부경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 또한 수리법칙으로 완벽하게 풀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계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어메이징 글에서는 현존 남아있는 것이고, 천부경은 글자로 내려온 것이고, 이 결자를 해석하게 되면 명상하도가 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처음부터 풀었다는 거다, 여러분들. 그죠? 이제 보조수술사에서 완벽하게 다 푸는 거예요. 풀었는데, 이3일 신고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글자가 366, 366자죠. 366자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은 이거는 어떻게? 경전이 아니라 뭐 했다고 그랬죠? 수련기다. 수련기. 우리는 수련기행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타난 것이 이런 현상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경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경전과 연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경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시면 차근차근 설명을 해놨다. 그죠? 그러면 그것을 일단 먼저 참고를 하게 되고 경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등장하겠죠. 자, 그당하에 3일 신고가 내려왔지만은 3일 신고가 내려왔지만은 이 3일 신고 때문에 이 신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자, 예를 들게 되면 3일 신고 자체도 3일 신고 자체도 월등하게 성경과 불경의 월등하게 이전에 있은 것이에요. 그러면 3일 신고를 우리는 설명을 잠깐 하게 되게 되면 자 3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3일 신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약이 돼가지고 이것이 지금의 잘못된 이런 이 기도법이라든지 종교로 막 흘러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3일 신고는 이 3자, 석 3자에 한 1자에 우리 귀신 신자에 고활고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천부경을 올바르게 풀게 되면 3은 우리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라 했잖아 자 하나는 우리는 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하늘에 있는 신에게 고한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삼신사상으로 막둥갑을 해왔어요. 삼신사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삼신사상으로 둥갑을해왔던예요 그래서 이것은 삼신구가 이 지금의 종교를 어떻게 되게 되면 아주 엄뚱한 방향으로 보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늘에 있는 천신에게 고황거리기 때문에 이것은 경이라고볼 수가 경이라고 붙일 수가 없고 붙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일신을 응?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간재한 거예요? 그렇게 신이 우리 특별한 신으로 존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삼의 세 명의 신이 하신 말씀으로 둔갑을 해온 적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느님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지금 불교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천신 그 칠성신 천신이네 칠성신이네 마찬가지예요 자 칠성신 그 다음에 산신 용왕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 또 그런 규모로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완벽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왜 지금, 오늘 이시간에 하게 되면 이것이 잘못된는지를 여러분들 알게 될거든요 알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이거는 사람이 하늘에 고한 글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전이 아기 때 완벽하게 풀어놨지만은 여러분들 경전이 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수령기다 그런 게 이거는 신의 개념에서 잘못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언급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를 하기 이전에 신이라는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뭐 한자를 잘 모르지만은 제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쩌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많은 천벽에 풀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명상에서 보게 되면 단어를 무조건 쪼개라야 돼 말의 권원은 한자의 권원은 우리가 생기기 이전에 월등하게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뜻을 우리는 전부 다 풀어낸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파자를 하나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붙었다고 하나 보자 이거 두 개가 붙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보일시 이거는 뭘까요? 신신이다 그치? 이거 뭘 이것이, 이신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믿음을 우리는 알아라는 거다. 보라는 거. 자,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글자 속에는 항상 이런 부수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부수가 들어있냐면, 이 보일시와 눈목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 있어요 이것이 있든지 이것이 있든지 둘 중에 한 개는 거의 따라 있는 글자들이 태반이에요 직접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거는 봐라 명상에서 보게 되면 눈목자가 많이 쓰여있지 봐라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시는 어떻게 보라는 거다 그지 이것도 보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주로 이것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시도, 이, 보라는 거잖아. 그제?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볼 시다. 그제? 무엇을 봐라? 무엇을 볼까요? 금방 얘기했잖아. 아 믿음을 받아. 그렇다 믿음. 신은 그렇게. 믿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 신이야. 응? 신이라는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해? 사람이 이것을 보는 것을 이에요 그럼 이 신은 어떤 신이었나? 한자에 보게 되면 이 신을 단어는 뭐 우리가 귀신신자라고 그랬죠. 그렇지? 그러면 귀신은 우리가 귀자는 우리가 어떻게 써나? 귀자. 맞나? 아 신내가 또 감, 감방이자부터 하아 참말로 이런식으로 신었다 그치? 그렇게 귀신이다 이마야. 신은 신인데 신은 신인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우리네 내가 가다가 순간순간적으로 응? 어? 이런 게 있어서 내가 강의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자, 이게는 우리가 이걸 보자. 자, 왜이 신이 귀신이 됐냐, 귀신이 됐냐. 이, 이게 왜 귀짠지를 우리는 한번 해보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된 거예요. 그지? 밭이라는 것은 이 넓은 돼지다, 돼지. 응? 돼지에 여기 뭘까? 어둠이란이 별판에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을 대장이다. 그제 대장은 대장인데 어떤 대장이냐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거다. 이해되지? 사람 띠 아닌 것이 어떻게 대장노를 하는 것이 귀신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것을 놓고 그래서 이것이 귀신 신자고 이거는 무슨 사? 귀신 귀예요. 귀신 귀 그러니까 귀는 다르고 신도 다르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귀신도 아는 것이 대단 노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신이 됨.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을 믿는 것이에요. 그지 귀신을 믿는 것이란 말이 그러면 안 되겠지 신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신은 신인데 우리가 귀신이 되어버리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신을 믿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종교라고 한 거예요. 신은 신인데 귀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한척 보자. 신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지. 그렇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한번 보자. 이것은 기도가 맞나? 맞나요? 모르겠다. 자 이것이 우리는 기도라는 거다. 자 신을 어떻게? 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로 우리는 신의 세계에서 이 종교의 세계에서 이것이 이 단어가 맞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 이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해보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우리 보시자라고 그랬죠. 안 보이면 무조건. 이거는 뭐 건, 건이다. 그치? 건, 건. 그러면 우리는 근본을 바라는 거다. 그치? 아까 신에는 어떻게? 믿음을 봐. 근본을 우리는 보는 것이 기대, 그지? 자, 그러면 이이금 금본 만나 도끼야, 이거 도끼? 도끼. 응, 이것이 도끼다 이 말이야, 그지? 근데 금본이면서도 도끼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금본이면서 도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것도 벌라는 거다. 그럼 이것이 뭘까? 이거는 목숨 목숨이다. 복잡하니까 목숨 그러면 그동안의 신의 개념이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이 종교가 이런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의 길이 있었는데 이쪽 길로 온 거예요. 왜? 이것이 삼일신고라는 이 꼬약한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도끼 들고 있는 사람을 봐라. 도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 신은 믿으라 했잖아요, 그제. 도끼 들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장군들이 귀신 장군들이 어떻게 도끼를 들고 갖고 이런 먼 이게 비려라는 거다. 이것이 빌 기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 빌돋잖아 그러면 목숨이 어떻게? 목숨을 니네 목숨을 바라는 것도 어떻게 살려달라고 빌으라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삼위신고가자을때 가지고 이것을 오판을 내고 사람이 기도라는 그 뜻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도끼 들고 오게 되면 네 복주가 아니면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말로 바깥본 거예요 그게 기도가 오용이 돼본 거예요 왜? 절대적인 이 귀신을 어떻게 귀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하다 보니까 귀신이 잘못하게 되면 너가 죽일뿐하는 거거든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해라는 것이 기도라는 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기도는 뭘까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적어놓은 것은 여기에 한자가 신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갖고 도인이 달라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그동안에 이부분에서는 기도를 해갖고 도를 태운다고 하는 말이 맞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자, 신을 절대적인 존재 귀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가 둔갑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도끼를 들고는 장군이 오게 되면 빌어라 그 다음에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어라 이렇게 돼 도끼가 장군이 가수는 보이면 어떻게? 내 목숨 살려달라고 빌이라 그러면 신의 첫 번째 존재는 뭘까? 무지무지한 무수원 장군이라는 거다. 그죠? 장군이 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 장군의 힘을 빌리라는 사람은 누가까 무당이지? 무당인데, 그래서 무당이 어떻게? 말자, 무당, 무자를 만드는 것은 여자 무당을 무자라고 한 거야 이 장군이기 때문에 도끼를 들고 있는 장군이기 때문에 무당은 어떻게? 여자 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격자를 쓴 거야 왜든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이 중간에서 싹 이렇게 바뀌어온 거야 잉?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이 기도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부터 해보려, 해보려고 그래요 잉? 이것이 맞고 틀린 것은 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을 내가 설명을 해주는 것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하게 되면 너무 꼬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원래의 이 신은 그런 이런 신이 아니었어요 이런 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해석하게 되면 아까 저기 뭐랬어요 이것이 귀신신자가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믿음을 보라는 믿음 신자예요, 이거. 염미가 믿음의 신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갔느냐고 우리는 한번 보자. 원래 가야 될 길은 이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냐면, 도도인이에요 지금 무슨 핵계망청한 일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한번 탐구해보는거예요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는 해부를 하나 해볼게요 자이 기자는 무슨 기자예요 이거는 어떻게? 자기 기자도 있을 수 있고 몸 기자도 될 수도 있고 자아기입니다 자기 자아. 자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그냥 기, 단순한 기가 아니고 몸, 기. 두 번째는 자기, 기. 세 번째는 자아기라는 거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이 자아라는 거예요. 자 자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종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다. 자기 자신의 문제. 종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이게 뭐예요? 이것이 우리는 길, 도, 자다. 그제? 여기서 우리는 다른 건 데껴놓고, 첫 번째는 어떻게? 이것이 길이다. 두 번째는 깨달을 도다. 길, 도, 자에 깨달을 도이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자가, 내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기도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 기도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러 가는 거지, 그제? 기도하러 가죠? 아, 기도 안 해봤나요? 기도 많이 해봤나요? 맨날 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아가, 자아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끝나게 되게 되면, 여기서 이것을 붙이놨어요. 기도, 도인. 이, 지금 쓰는 것은 어떻게, 또 바꿔갖고 어떻게, 도인하게 되면, 이, 이렇게 쓰죠. 도인, 이렇게 써놨죠. 도를 통한 사람이라고. 이것이, 한자들이 중간에 오면서, 완전히 어그러본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막, 자기 갖다 붙이쁜 그렇게 경쟁이 지음대로 만들어지고 이러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면자가 어? 도를 깨달음 깨달음을 얻어서 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이 바로 인도하라는 거다, 그죠? 어, 무엇을 인도해라? 이것을 분해해봐야 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우리는 도자로 했다. 그지?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어있어요? 이게 붙어있다. 그죠 이게 뭐지? 촌자잖아 그지? 자 이웃촌이다. 이웃촌. 옆집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도를 이루고자 하는 옆집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도하라는 거다. 사람을 어떻게? 깨달음으로 인도 하라는 소리다. 그렇게는 자아가 깨달아서 도를 이루게 되게 되면, 옆집 사람을, 옆집 사람의 깨달음의 길을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자아가 도이다.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구도자라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요. 제가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힘든 사람이 오게 되면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도 시키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키는 건 내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대신 안 했죠. 대신하는 게 아니라 깨달을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 혼자서 해결을 못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갖고 모여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행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되게 되면. 그동안의 기도는 어떻게 도끼 들고 가이 눈에 보이면 무서워서 어떻게 목숨 살려달라고 빌례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글자예요. 이게 너무나 착각을 하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이냐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피고하면 되는 줄 알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좀 깨우쳐야 돼. 우리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 그지 나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노? 내가 지금 40몇년 동안 이 철에 나가기도 하고, 이 막. 나도 열심히 해봤다, 이 말이야. 해봤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지 다, 그래서 내가 도끼장군, 도끼장군이 나타나갖고, 내가 죽인다고 하면 내 목숨 살려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다. 말 그대로 우리 한 기도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그지 명상도 못하고 계속 해왔지만은 이말 속에는 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푸른게 아니고 사진을 찾아봐도 저 밑에 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군데군데 그저 처부 포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이게 기도라는 거다. 이것이 자기 응? 기도 되고 몸 기도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도돼 자아 자가. 우리가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해 깨달음의 길을 간 사람이 그렇데는 자아가 깨달았다 하면 가게 사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갔다는 거지 먼저 깨닫는 거 공부하는 상태가아니고 내가 깨달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도인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자 이런 길을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 이웃 사촌들을 잘 인도해서 가라는 것이 바로 구도자다. 이것이 우리는 목사가 될 것이고, 선임이 될 것이고, 수린사가 될 것이고, 우리 무당이 될 것이다, 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뀐 것은 어떻게 해? 무당은 내가 다 처리해준다 해보고, 그치? 마 무조건 믿어라 해보고. 이것이 처음부터 호도가 되어본 거야. 이 사람이 올바락할 수 있도록. 얘기해요. 그러면 이 귀라는 것을 우리 해보야 돼. 그죠? 이기도라는 것이 이것이 왜이 길로 가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갈 것인지를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아, 깨달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가르쳐 주고 깨달음을 가도록 만들어야 될거아니렇 그쵸? 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는 깨달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가보는 거예요. 깨달음의 길을. 그러면 아까 이게 깨달음의 길이 어떤 길이? 자, 라고 그랬죠. 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다, 그죠? 자가 뭘까? 이건, 이제는 머리 아프니까. 자. 자아. 자가 뭐예요? 자는 저번에 참선에서 상히 설명했다, 그지 그러니까 이 참선, 자선 하면서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이 푸른한 의원들은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럼 모든 연관된 언어들은 처음부터 우리는 파쇄해 갖고 있는 그대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다하고 빼고 한거 하나도 없어요. 내 개인적인 사고를 여기 주입시킨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아는 누구 속에 있나? 나 속에 있는 것이제. 이 자아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다 했잖아요. 여기. 자 우리 참선에 가게 되면 우리는 두뇌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다. 그렇죠?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자 참나와 우리는 허상이 있다고 그랬다 그제 두개가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모른다 했다 그제 이 두개가 똑같은 것이 있는데 똑같은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 지를 모르고 있으니 어디가서 물어 봐했어요 요즘 가르치다 어디가서 물어 바했어요아 똑같은게 두개 자선할 때 우리 배웠잖아 자선할 때자 자자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땅 위에 우리는 어떻게 그 예, 그지 땅 위에 두 개가 있다 했다 똑같은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진짜를 가짜를 우리는 포청천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이? 포청천 이거는 포청천 갖고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영혼의 물어 바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하라 했다.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라 했다. 그제 이것을 명상했 그러면 이것에 우린 두뇌 속에서 있는 것을 두뇌는 이런 명상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기 기소, 속에는 이 뭐가 있을까? 이 기는 나란했다. 나라는, 나라는 존재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자, 이건 조금 이따가 하고. 나라는 존재에는, 나라는 존재에는 내가 이 신을 알아볼 수 있고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깨달고 볼수 있겠느냐를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우리는 두뇌와 연관되어 있다. 이거는 나라는 존재니까. 두뇌, 두뇌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아, 마음은 안 보이는 거니까, 없다 했잖아, 두뇌니까 그러니까. 어식? 어식, 두뇌 속에 다 어식이 들어있고, 우리는 눈이다, 눈. 보는 거. 아까 자꾸 보라 했잖아. 자, 우리 눈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말이 있는 게, 말. 말. 입으로 하는 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 귀는 들리는 거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 응? 통? 혈은 말이네, 혈이고. 이것이 바로 몸뚱아리다, 이 몸뚱아리. 우리 신체적인 거, 감각으로. 감각 속에는 귀, 눈, 이렇게 다 들어있지만은, 이 오감이다, 오감이. 몸에는 이것이 우리는 주로 오감이다. 그러나 이거는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두뇌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지? 깨달음의 길을, 우리 도로의 길을 간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도의 길을 간다 했잖아요. 그제? 자, 기가 도의 길을 갈락하면 이 두뇌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자가 어떻게? 이 영과 영통을 해야 된다. 그죠? 영통이다. 신통이 아니에요. 무당의 이야기, 아니, 뭐, 그, 뭐, 귀신빨이 하는 것은 신통이 되는 신과 통하는 것이고, 우리는 본래의 자아와 통하는 것을 우리는 영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신발이 있는 거는 전부 다 신통이에요 신과 통하는 거고 우리는 영통은 어떻게? 자아와 내아의 참나와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두뇌 속이다 이것이 우리는 명상으로 두뇌와 영통하라고 했잖아 그렇죠? 두뇌와 명상으로 영통을 하라 했지? 그러면 눈으로 하는 것은 어떡해? 눈으로 눈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내가 돌을 이루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까마분만 안 보이지? 명상할 때는 깜지만은 두뇌로 하기 위해서 깜지만은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거는 수행법이에요. 수행법, 이거 돌을 하는 것은 수행법이잖아. 우리가. 신을 기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방법이에요. 에이? 그러면 눈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에이 참, 깜는 걸명상이를 했잖아요. 이 벽이 있으면 내가 저 밖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눈으로 이 벽을 뚫어야 되냐. 그래서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을 이야기 들으면 맞는지 틀린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벽들도 뚫기고 밖을 다 본다 했잖아요. 그죠? 이 뚫는 거예요, 뚫는 거. 그렇게 막혀 있는 것도 뚫어내는 것이 눈이에요. 투시, 투시. 응? 이것이 우리는 투시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면, 그치? 자, 말로 하는 것이 우리는 뭘까? 어시. 말로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경전을 잃는 거잖아. 이 독경이라는 거다, 독경. 지금은 어떻게? 우리는 수행법이에요.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것을 말로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말로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는 착각이었다는 거다 그렇게 말을 그대로 풀면 돼요. 자, 몸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전에 가서 훈련을 좀 시키든지, 뭐저 교회 가서 훈련을 좀 시키든지 해야 되겠다. 몸으로 하는 것이 우리는 바로 고행이에요, 고행. 고행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절을 시키는 거요. 그렇게 인간이 영혼을, 영혼과 통화를 하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작용이 돼. 인간의 몸이 작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몸으로서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천배를 시키는 거예요. 자, 누구 말 때는, 옛날에 내가 서울에서 강의를 할 때, 음, 응? 삼천배 해본 사람 몇명되느냐아 어? 이어서 단시간에 삼천배 맨날 며칠 삼천배 하면 그건 삼천배도 아니고, 이어서 삼천배를 한 사람이 몇명 넣은 해다니까, 나중에 물이니까 뭐, 세 시간 걸리다, 4 시간 걸리다, 막 헛소리 해본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말딱 한번 해보고. 자, 이거는 어떻게,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인체에 한계를 극복해가지고 그 단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는 것은 전부 다 똑같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자 명상을 해서 어떻게? 해? 모든 잡념을 다 버리고 내가 영과 영통을 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잖아.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 투시하는 거야. 여기 앉아갖고 누구말따나 자선을 해갖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하다 보면 맞는 거래? 하게 되면 저 벽돌도 뚫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봐서 나도 모르겠다, 그거나얘 이제 뚫핀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명사가 눈을 감고 하는 거지만 이 눈을 뜨고 해야 되면 비가 아니네요. 그죠? 눈을 뜨게 되면 처음에 바늘 구멍이 이렇게 보여서 밖에 혼에빈나잖아 그래서 나는 그 단계를 못 가봐서 못 온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투시 기도라는 거. 투시 기도. 눈으로 하는 기도. 자, 세 번째는 제일 쉬운 것이 이 독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명이 있든지 경전이 있든지 이걸 가지고 그냥 막 읽어대는 거야. 그렇죠? 이것이 경전 갖고 읽어대는 것이 독격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것도 기도가 잘안 되고 마장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도저안 되니까 몸으로 뛰어오는 거야 불사라는 거예 그래서 옛날에 뭐 스님들 보게 되게 되면 게되이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잡음이 많이 들어오니까 마장이 많이 걸리니까 손가락 막 태웠다고 하죠 내가 보니까 저번에 이 손가락을 태우신 분이 있어요 진짜로 지금도 가면 있어요 어디에? 저 가지산에 가면 성남사에 가면 큰스님한분 있어요. 비구의스님인데이 손가락이 다 불사란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워. 도를 이루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뵙고 왔지만은 여러분들 그것이 진인지가전지 확인하고 싶으면 지금 성남사 가시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감에 가게 되면 이고행이라 고향은 어떻게 삼천배를 해봐야 돼요자 응? 내가 응? 삼천배를 해보면 저녁 한 8시 반부터 시작해갖고 오후, 오후 새벽 4시 반 정도까지 걸렸어요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응? 삼천배 계산을 하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절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보면 탁탁 이거야 이거, 이? 이렇게 안되면 삼천배를 할수 있겠나 그러면 자동이어야 돼 그러면 영혼만 남아있는 것이지 몸은 내 몸이 아니어야만 이그 단계를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술딱하면 깨달음의 경치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가장 쉽은 말이 돼. 그제? 기도하는데도 마장이 막 들리고 기도를 못하게 되고 헛소리도 하게 되고 어? 누구 맞다나 귀신이 붙어갖고 이? 우리가 어떻게 비닉기도 있고 신기도 있고 이? 누구만 따나 방은 또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쉬운 것도 그렇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노. 그러면 이 단계에서 눈이 저 벽돌을 뚫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행이 어? 수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명상은 어떻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명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명상이라는 거다. 그쎄요 지금 이제 음? 내일은이제 네, 명상에 대해서 어식, 오늘은 못하겠고 명상에 대해서 어식 부분을 설명할 거다 이 말이에요. 명상되는데 우리가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명상이 아니라는 거다. 명상은 호흡이 아니에요. 호흡을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호흡은 어떻게 운동이에요. 운동. 그럼 절대 명상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 두뇌와 소통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명상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호흡은 우리는 운동을 위한 요가예요. 요가. 요가의 호흡은 요가지 명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명상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라는 것은 기도라는 거다. 그러면 내가 몸, 자아를 가지고 내가 깨달음의 경지로 이어가는데 이 자아,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두뇌가 있고 눈이 있고 말이 있고 내 몸이 있는 거예요. 이네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 기도라는 거예요. 누구 말 때는 복주고 운주고 도끼 들고 오게 되면 어떻게 사살 비리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명상이다에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명상이 들어갈 수 있겠나? 그죠 혹시 내가 아마 강좌를 하는데 조금 내 이견하고 틀린다 해갖고 어제 보게 되면 어, 저를 뭐 꾸짖든지 이? 많이 그런 거할 수도 있겠지만 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지만 이해를 하시고 이? 만일 내가 이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제 고쳐야 돼요. 이? 자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있고 자라는 존재가 있고 이 몸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그럼 우리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적인 모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에 서는 것은 자도 아니요 자도 아니요 나도 아니고 이것은 전부 다 우리는 몸이에요. 몸. 몸속에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자를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내 몸이 나의 그 참나와 찾아가야 되는 것이 돈데 이것이 이 기가 참나가 자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다. 그러면 몸 속에는 어떻게 이 두뇌가 있고 눈이 있고 말이 있고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은 명상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 천부경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아마 점차적으로 천부경 육의 비밀을 강좌를해 나가게 되면 이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뇌를 두뇌로서 우리는 깨달음의 길을 기도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눈으로 가지간 투시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행이에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눈 감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눈 뜨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음, 기도를 하러 갈때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하늘에 우리가 해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이 투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눈은 나, 나빠지지만 해를 보면 눈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벽을 보고 투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혀있는 벽이 이렇게 열린다 처음에는 어떻게 바늘 구멍같이 열린다고 안해봐서 저는 이 단계를 못 가봐서 나는 모르겠 처음에는 이 바늘 구멍같이 저밖기 보인다고 하다가 이것이 자꾸 경지에 오르게 되게 되면 이 구멍이 자꾸 이렇게 커진대요 그럼 밖에혼훈하게 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 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자주 한 그것이 투시법이에요 자그 다음에 말로 하는 거, 독경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 자는 이 기도다. 그 다음에 이 오감에는 이 내가 몸을 사르는 거예요. 이 몸을 완전히 버리는 거, 내가 이 영이 내 자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라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 뭘 하러 갔어요? 어떻게 기도했나요? <웃음> 그러면 우리 정말로 천국에서 가르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길로 간 거야 이 길로. 그래서 우리 저번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님들, 그래서 선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한국의 불교는 기복이 너무 심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기복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앞으로는 이 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우리는 우리는 지금 한글로만 기도명을 해놨는데 한자로 표기할 때는 항상 이 기도를 쓰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수련사는 어떻게 이거예요. 기도를 해서 내가 주변에서 기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올바르게 안내를 하는 사람이 우리는 수련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유리실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종교인이 종교인은 뭐가 되게 되겠어요? 자 종교인은 이것이 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는 네 가지 있죠. 머리와 몸과 이것을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이죠. 그치? 내 몸을 살아봤으니까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한 사람이, 기도를 한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 에이? 이것이 바로 우리는 종교인이라는 거다. 자 누가 말하나 내가 도탔다 도가 뭐야 말이야요도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너무 더 먼저 갔다는 거다 먼저 간 사람이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잘 인도해 줄수 있도록 가는 것이 우리는 도인이라는 거예요 인 도는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전부 다 아니다는 거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련사는 수련사는 열심히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해서 우리는 이런 도인의 길을 가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결국 막바지에는 어떻게 자 인간을 어떻게 해요 자 인간을 우리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종교인이고 수련사라는 거다. 그럼 종교인은 누구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인지 종교인이 내도탑 때가 닐까 점이나 치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거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하는 거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카운셀러를 하는 거다. 수린사와 카운셀러랑 다르지. 우리는 공부하면서 하나는 수린사의 길이요, 하나는 카운셀러의 길이를 했다. 그지? 이 카운셀러의 길은 어떻게? 이런 도의 길을, 이런 도의 길을 갈수 있도록 카운셀링 하는 거야. 상담, 기적 상담을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너무 힘들어 보면 도인이, 이거 기도하러 못 간다, 이거. 기도하러 가려면 차비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러 가려면 마음도 있어야 되고, 길이로 하러 가려고 하면 여건이 조성이 돼야 기도를 하러 갈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운셀링이고이 수련사는 어떻게 내가 먼저 기도를 해가지고 이 기도를 하러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인도를 하여 우리는 어떻게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도인이 될 그냥 해갖고 내가 도통한 사람이 도인이 아니고 응?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하면 곤란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수 쓰겠습니다.